안녕하세요 보험금 팔레방입니다 보험증권상 1급 장애 보험금 수익자는 상속인 그러나 청약서와 약관에 의거 피보험자가 수익자인지 여부에 대하여 광주지법 2 0 0 5 가합 3764 토대로 면밀히 이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길다라 보장보험의 경우 길따라 보장보험의 보험증권상 수익자란에 사망, 일급 장애 시 상속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청약서의 수익자란에 소외인이 직접 수익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채 단지 사망 시 수익자는 법정 상속인으로 하며 기타의 경우는 계약자가 수익자가 됩니다라는 부동 문자만 기재되어 있는 사실 그러나 약관 제6조 계약자가 보험 수익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데에는 동조 동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경우는 피보험자로 하며 피보험자의 사망시에는 피보험자의 상속인으로 합니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피고의 원고 DB 조회상 수익자 란에 상인시 소외인 사망시 상속인으로 입력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소외인이 작성한 청약서의 내용 계약자가 청약서 작성 시 수익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교통재해로 인하여 장애분류표 중 제1급의 장애 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피보험자를 수익자로 한다는 약관의 규정 등재판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위 보험증권의 분헌은 착오로 인하여 기재된 것을 보이고 달리 소외인과 국민생명보험 사이에 제1급 장애시 수익자를 상속인으로 지정하였다거나 사후에 수익자를 상속인으로 변경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청약서 및 위약관 규정에 따라 수익자를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인 소외인으로 봄이 상당합니다. 두번째, 평생보장연금보험, 한동무지개보험, 노후복지연금보험의 경우 제1급 장애에 해당하는 보험사고 발생시 사망보험금과 동일한 금액의 보험금이 지급됐다는 전만으로는 제1급 장애시 수익자와 사망시 수익자를 동일하게 볼 수는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은 피보험자인 수익자에게 제1급 후유장의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평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신 점 고맙습니다.